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산타페터 프라임 전자식 기어봉 튜닝입니다 순정 기어봉의 다소 밋밋한 디자인을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기어봉 하나만 바꿔도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죠 준비한 제품은 UPS 기어봉 EGS-003 LTE 숏버전입니다 해당 제품은 기어봉 하단에 무드등이 들어와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며 비상등 버튼 생성과 함께 호진시 매너모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잭 바이 잭으로 연결되는 방식이고요 숏버전이기 때문에 셀렉터도 교체됩니다 기어봉을 비롯해 센터 콘솔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콘솔을 드러내고요 시프터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셀렉터를 교체하고요 탈거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기어봉까지 장착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시동을 걸면 나타나는 세레모니 기능도 잘 작동합니다 하단에 있는 무드 등도 매력적이고요 변속단에 따라 인디케이터도 잘 표시되고요 기어봉에 위치한 비상등 버튼도 잘 작동합니다. 후진시 자동으로 비상등이 점등되는 기능이 있어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이상 산타페 DM 더 프라임 전자식 기어봉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